드디어 쿠키데이가 돌아왔어! 쿠키데이? 친구들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선물하는 거야.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당장 재료부터 사와야겠어! 그냥 사서 주면 안 되는 거야? 그럼 쿠키데이의 의미가 없다고! 자, 게이시도 빨리빨리! 아, 그 전에 이것부터 해결해야 할것 같은데. 흥! 이 산처럼 쌓이게 다 뭐야? 팬들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쿠키들이지. 샤이넥스타시8라 두근두근 너와 함께하는 썸데이. 멋진 뒤엔 무대를 놓치지 마세요. 이거 언제 다 먹지?